명신 산업야 매출이 7천억이나 되네. 명신 산업. в ы 진 р 시 야, 이, 이 새끼만 파란, 이 새끼 빨간, 야 시팔. 아 짜증 난다. 대단해. 아 짜증 나. 우리 빨간 모래 때 눌렀는데 시팔 파란 모래 오래. 이거 떴잖아 이거 달렸는데 씨발 아 이거 그 떴잖아 이거 저기 뭐, 코로나 치료제 그래? 이 씨발 새끼들 나털 골라 음. 에이 새끼들 코로나 치료제 뭐 12시간 지속 뭐 이렇게 100% 뭐 이렇게 떴었어 9시 반에 시치 c 판 경구제 1회 투여로 코로나 아, 9시, 10, 5분. 들랐는데, 시발 9시 오분엔가들어갔는데 씨발 놈들 9시 30분에 떴었어 이거 미리 올리고 타랐고 뭐 근데 이게 치가 말아지고 음, 뭐 가겠다는 거지. 뭐. 세계 최초 경구로 치료제 효과 욕심시컴퓨는데 근데 되기 시작. 귀한 거, 귀신, 귀한, 게한 귀한, 귀한, 귀한, 귀한, 귀한, 귀한, 귀한, 귀